한 가닥 한 가닥에 한꺼 올라오는 신선한 소고기와... 아... 아... 아... 어느 끝이... 아... 잠깐만... 이거 먹자... 우리 이거 먹고 저기 예뻤던 피자집도 가서 조금 한 조각이라도 먹자.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어, 뭐야? 무슨 일이야?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누가 그랬어, 이거? 와우. 다죽 a u t 도 f u l 어 운이 좋았어요 <목소리나> 언니 올 머리 이데 이게 나눠나봐 이름도 귀여워 이름도 귀여워 안돼 안돼도 낙엽 물어보요 괜찮아 난열로니까 맛있어? 진짜요 <웃음> 그래도 맛있는 피자가 있잖아 <웃음> 가아근오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지금 라면 되게 비쌀 텐데. 아 진짜 예 스콘도 있었는데 초콜로 있어. 다 음어 너무 좋아요. 네. 가세요. 어.. 현재 뭐지?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요던가요 어, 네. 아, 현실은.. 높아요? 냉혹하죠 <웃음> 아, 진짜, 진짜. <웃음> 꿈은 누구나 꿈은 원대하게 꿀수 있어 그쵸?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니 <웃음>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<웃음> 그 스트레스를 배우려는 거예요? 말라는 거예요? 굉장히 고급 스포츠는니 음. 하지만 맘대로 되지 않는 거 같아요 나는 근데 왠지 나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, 저도 저, 그랬어요 골... <웃음> 근데 어떤 스포츠는 장비도 중요하잖아요 아 어, 그럼요 장비 네.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? 그런데? 아니 진짜 보여줘요 아네 이, 형, 아, 이 형광색 네. 스트링은 이제 요넥스 스트링인데 네, 네. 이 스트링이 좀 네, 그래요? 네. 연관입니다, 선생님. 근데 아, 자잡어 네, 아. <웃음> 네. 와! 네. 이거 이거. 이 테니스 악세서리들이 엄청 많거든요. 어, 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? 롤랑가로스. 네. 롤랑 네. 볼줄 모르지만 예, 이 W 딱 하면 예쁠 것 같고. 짠짠하네, 네, 음. 네, 그죠? 짠짠하게 네, 네, 감아야 되고. 어. 이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일정한 일정하게 보여지는 게 이제 고수 고수인 어. 것 같습니다. 헉, 그렇구나. 와제 거예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.